대기업 되다 네? 대기업 다 야, 팔묶팔어 <웃음> 아이고 이뻐. 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안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중지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안돼. 앉아. 자, 중지 엎드려. 아이고 이뻐라. 중지 다 기억하고 있네. 자, 애지, 애지 앉아. 애지 앉아. 앉아. 중지 손. 에지 손, 중지 손, 중지 손, 손, 중지 손, 에지도 손. 아이고 이거네.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중지 손, 중지 손, 중지 손, 중지 손. 애지 손. 중지 손. 음. <웃음> 중지 애지 자 중지 자 아빠 애지 앉아 애지 앉아 자 아빠도 중지 애디 아빠 공개 애디 너무 조금만 남았는데? 나눠 먹자 그래도 조금 있어도 응 음. 맛있다 너다 먹으면 안돼 애디 끝다 먹었어 다 먹었어 <웃음> 자,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없어 자 애진 안해 다 먹었어 다 먹었어